안녕하십니까 풍수TV 박민찬입니다 희망의 새 아침 한국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노태우 대통령 별세 하심에 따라 입니다 그렇습니다 2021년 10월 26일 노태우 대통령께서 별세를 하셨죠 먼저 노태우 대통령님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역대 대통령 두분 중에 같은 날이에요. 돌아가신 날이. 박정희 대통령도 79년도 12월 26일 날 돌아가셨고. 두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제사도 또 같은 날이 되는 거죠. 25일 날이 제사 날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참, 우리 역대 대통령들이 뭐 여러 가지 공과 어, 저, 공이 있고 과가 있지만 저는 나름대로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그 공을 그큰 공을 세우신 걸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풍수가로서 이것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벌써 제가 이런 이 얘기를 한 적은 아마 5년 전 6년 전에 이런 사실에 대해서 한번 또이저 유튜브 강의를 한바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 이 각자의 역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면 대통령 역할을 했어야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는 거고 아버지면 아버지 CEO는 기업의 c e o 대로의할 일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그 사람이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되고 사후까지 그것은 이어집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노태우 전 대통령께서 별뭐큰 어, 의미를 안 두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분이 특별한 일을 하셨다. 역사적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풍수학적으로 제가 푸은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노태우 대통령께서 구 소련 붕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노태우 대통령이 소련 붕괴에 어떤 일을 했는가? 여러분은 이거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풍수 의뢰겠죠. 결론은 풍수 영향에 따라서 소련이 붕괴된 것인데, 그렇게 그 풍수의 그 위력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노태우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게 돼서 이것이 일치가 됐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얘기인가 하면 은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어, 1988년 88올림픽을 했습니다. 그때에전 세계인이 우리나라에 다 왔죠. 전세계인 와보니까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 아니 대한민국 그 조그만 나라가 그렇게 못 살았던 나라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그 경제 발전을 했느냐. 와서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빌딩이든 자동차든 모든 그 우리나라의 여건이 어? 그때 GDP도 얼마야? 2만 달러가 됐었잖아요. 67달러에서, 60년도에 67달러에서 2만달러가 됐다는 게 그만큼 발전한 것을 보고 전 세계인이 놀란 거죠. 그때에, 올림픽 때전 세계인이 놀라면서, 당시 그, 그, 소련은 경제가 상당히 흘렸습니다. 그때에 고로바 조프 아닙니까? 대통령이, 소련 대통령.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 조그만 나라가 그렇게 발전을 했다. 이게 궁금했던 겁니다. 소련은 이제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소련 그고르바는 당시 에 노태우 대통령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어? 아니, 대한민국의 그, 그 발전한 그 이유가 그 원동력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노태우 대통령한테 전화로.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느냐? 그 한수 배우려면 오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소련의 50분의 1도 안 되는 나라인데 그큰 나라의 대통령, 그때 소련만 해도 미국과 그때 어, 같은 레벨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조그만 나라 대통령이 오라고 그러니까 왔어요. 고르바가 한수 배우러 왔습니다. 노태우 동통령의 말을 듣고. 자, 어디로 왔습니까? 제주도 하얏트 호텔로 왔죠. 그때 정상회담을 한거 아닙니까? 두 분이. 근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시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고르바 소련 대통령에게 뭐라 그랬냐면 내 말을 듣겠습니까? 물은 거예요. 듣겠다. 꼭 실천하겠습니까? 하겠다. <웃음> 참, 이건 큰 나라 대통령한테 글쎄. 그런데 소련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온 거는 최초죠. 아, 최초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 그런 말을 두 가지를 딱 얘기하니까 실천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소, 어, 노맨, 아, 노태우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첫째 하나는 그 소련의 소, 어, 그, 어, 소련, 이제, 공산주의잖아요. 그런데, 민주주의를 하라 그랬어요. 민주주의를 하라 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공산국가 대통령한테 민주주의를 하라 고 그랬는데, 어, 이참 황당한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로바가 마음속으로 놀랬겠죠. 그러나, 어떤 조건이든 경제발전하는데 약속을 했으니까, 알겠다. 하겠다. 민주주의를 하겠다. 두 번째, 그 나라가 너무 비대하다. 연방으로 나눠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소련 대통령한테 소련 땅을 쪼개라는 거 아닙니까? 이 쪼개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그런데 소련 대통령이 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받고 갔어요. 가서 돌아가서 바로 이두 가지를 실천했습니다. 실천했는데 오늘날 어떻게 됐어요? 성공했지 않습니까? 연방으로 나누고 민주주의를 하면서 지금 소련이라는 나라가 구소련이 다 먹고 살게 됐단 말입니다. 민주주를 하면서 이렇게 경제 발전하고 사람 사는 그런 사회가 됐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 고르바초프는 영웅이 되는 영웅. 역사적인 인물이 된거 아닙니까? 만일 이 고로바가 그두 가지 정책에 실패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벌써 아마 저세상 사람이 됐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존경 많은 사람이 됐습니다. 자, 이와 같이 소련이 우리 노태우 대통령의 두, 두 가지 말에 의해서 붕괴된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될게 뭐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그 원인을 저는 풍속하러서 이제 어 밝혀낸 거죠. 왜 그러냐. 자 소련 대통령이 왜 왔어요. 무엇 때문에 여기 온 겁니까. 우리나라 경제를 보고 온 거예요. 어 정말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큰 성공한 나라가 세계 역사적으로 없었는데 갑자기 발전했으니까 한수 배우러 온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한수 배우러 왔으니까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뭐냐? 그한수 배우러 온 이유가 뭐야? 경제발전인데 바로 그 경제발전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때의 청계천을 복귀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련의 붕괴는 청계천이 붕괴시킨 거예요. 결국은 청계천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했기 때문에 그 소련 대통령이 와가지고 적절하게 우리 노태우 대통령이 두 가지를 잘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청계천이 소련을 붕괴시켰다. 즉 노태우 대통령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도 그런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 경제 영향으로 바로 이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이 풍수라는 것은요. 그 파장이 꼭 어떤 뭐... 인간의 그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풍수의 영향이라는 거죠. 그 파장이라는 것은 음으로 양으로 보이지 않게 그 미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역사에 정말 핵을 걸수 있는 그런 문제를 소련을 민주주의를 만들면서 어, 궁, 어 그런 잘 사는 나라가 되게 됐다. 이게 바로 풍수의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계천의 영향으로 이러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저는 풍수연구가니까 당연히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결론이 이렇게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논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음으로 양으로, 다 풍수의 영향으로 여러분이 지금 사시는 거고 나라 발전이라든가 세계 역사. 우리 인간사, 세상사 모든 게다 풍수의 영향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별세하셨기 때문에 또 제가 한번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참 제대로 하셨다. 이게 풍수의력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지금 뭐 노태우 대통령 본래는 그 현충원에 모셔야 원칙인데 무슨 뭐또 좌파들이 이러고 저러고 하다 보니까 아마 현충원에 못 가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풍속으로서 현충원에 안 가시는 게 좋겠다는 하 겁니다. 왜냐? 이미 제가 밝혔잖아요. 현충원은 매장묘지로는 명당이 없다. 그러면 흉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흉지에 쓸 바에는 차라리 안 쓰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어, 차라리 오히려 잘 됐다. 그런데 지금 어, 얘기로는 뭐 파주에 통일동산으로 모신다는 그 가족회의는 아마 그렇게 될 모양인데 아직 결정을 안 됐대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통일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그 거기도 길지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하늘의 별땅이 만큼이나 그 공원묘지는 그렇게 길지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도 좀 그렇고 풍수화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어 좋은 곳에 모셔야 되는 건 사실인데 그런 그 아쉬움이 있어요. 첫째는 현충원에 안 된다는 것은 다행이고 안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두 번째 통일동산도 마땅치 않다. 그렇다면 제3의 장소로 택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현충원은 이미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길지로 안 된다. 이미 1994년도에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 제가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다 조사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다가 아 그러니까 군인으로 바라면 장군 이상만 모시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화장을 해서 모시게 돼 있는데 그 장군 이상 되시는 분들 자손들을 바로 매장 화장하지 않고 매장한 자손들을 찾아보면 잘된 자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슝터라는게 묘지로는 쓸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게 밝혀진 거죠. 그래서 요 말을 방송으로 못 나갔어요. 사회적으로 뭐, 뭐 논란이 많다 그래 가지고 안 됐는데 어쨌든 그그 현충원에는 좋은 묘지가 없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오늘. 노태우 대통령 말씀을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소련 붕괴에 큰 역할을 하셨다는 말씀 그 다음에 묘지는 현충원으로안 모시고 안 모시는 게 좋고 파주 통일동산으로도안 모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기왕에 에, 묘지를 쓴다면 더 좋은 길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때에 이런 때 저를 좀 부르셨다면 아마 제가 정말 어, 좋은 곳에 모실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좀 아쉬운 면이 많습니다. 왜냐면요 사람은 생전에도 중요해요. 그러나 풍수가 입장에서는 생전에 우리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후는 내 영혼, 천당과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근데이 영혼이 영혼이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이 영혼이 소멸되는 날은 언제냐? 우리 인간이 그 사람을 찾아주지 않으면 영어는 소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백 년, 몇천 년도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을 얘기한다 그러면 세종대왕 영어는 지금 생생히 살아있어. 왜냐? 우리가 매일 기리고 세종대왕과 참배도 하고 세종대왕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글을 창조하신 것부터 많은 업적을 남기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영어는 지금도 생생히 살아있는 거예요. 석가모의 공자 예수도 우리가 매일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영혼은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이 찾지 않으면 영혼은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죽어서 이 영혼이 소멸되는 그, 그분은 그참 인생을 잘 사는 게 아니죠. 어, 그 이와 같이 영혼하고도 관계, 천당과 지옥하고도 관계있기 때문에 이 사후가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뭐냐? 사후가 또왜 중요하냐? 그 자손들의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화장했을 때는 해와득이 없어요. 어, 재에서는 화장한 재에서는 길을 발산 안 하기 때문에 해와득이 없어. 그러나 매장했을 때는 어, 해와득이 그러니까 흉과 길과 흉이 상반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손들에게 그 매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후가 중요하다. 자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어, 풍수가로서 오늘 노태우 대통령 별세를 기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 중요한 게참 많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알지 못하죠. 전혀 어, 모르는 세계에 그 영향을 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희망의 새아침 한국. 또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가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제 노태우 대통령 별세에 대하여였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